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을 보면요 아빠 호머 심슨이 그 마요네즈 병에다가 보드카 부어 마시면서 막 이런 말을 합니다. t t s a problem for future Homer. Man, I don't envy that guy. 어, 미래에 우리를 불쌍한 존재로 만들지 맙시다 여러분. 여러분 반갑습니다. Don't think, just do. 한국 타잔입니다. 야속한 시간은 왜 이리 빠른지 벌써 12월이 됐는데요. 여러분들 아마 본격적이진 않지만 슬슬 내년 목표와 계획 세우기 시작하실 겁니다. 그리고 분명히 그중 운동 관련된 내용도 있을 텐데요. 오늘은 2023년에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는 저만의 가장 완벽한 방법 3 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. 그 전에 저는 말로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일단 같이 운동부터 하고시죠. like everybody wanna be the boss but it costs and these lames ain't shit like me drop a couple bands on the crypto fans n o w 찢었습니다. 우리가 새해가 되면 언제나 건강을 위해서든 멋진 몸을 위해서든 각자만의 이유로 운동을 결심하잖아요. 그중 아마 대다수 분들이 이 겨울 동안 쌓인 지방들을 털어내고자 다이어트를 결심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이어트를 잘해 오면서 느낀 내년에는 정말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는 팁세 가지를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. 이게 100%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효과를 봤던 방법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 팁, 빼기 대신에 넘기지 않기. 이게 무슨 말이냐? 몇 킬로까지 빼기 대신에 몇 킬로 넘기지 않기라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죠. 이게 되게 말장난 같지만. 실제로 적용해보면 느낌이 다릅니다 일단 몇 킬로 빼야 된다고 생각하면 벌써 부담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80kg인데 75kg까지 뺀다 그럼 5kg를 빼야 하는 거고 회사에서는 샐러드 같은 걸 먹어야 될 테고 주위에 운동을 몇번 가야 되고 아또 주말에는 치팅을 할수 있나 뭐 이런 부담감이 밀려오는데 반해서 내가 75kg을 넘기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유연하게 조절 하면 되겠구나 체중을 쟀을 때 76kg가 나오면 이번 주는 조금 더 먹는 걸 신경 써야지 74kg가 나왔다면 오 잘하고 있네 이번 주에는 좀 먹고 싶은 걸 먹자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전자든 후자든 80에서 75 되려면 5kg 뭐 빼, 빼긴 빼야 돼요. 그거는 뭐 어쩔 수없어요 미안해요. 예. 그치만 생각만 조금 바꿔도 다이어트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. 심지어 이런 마인드가 필요한 게몇 킬로를 빼겠다고 라 생각하면 그 체중을 달성했을 때 유지가 안 돼요. 80kg에서 운동하고 식단에서 75kg 됐어요. 와나 성공. 아 목표 달성. 나 역시 개쩔어. 이모. 모든 곱창에 볶음밥 추가요 이러면은 다시 80kg 가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하지만 내가 몇 kg까지는 넘기지 않겠다고 마지노선을 정해놓으면 그 체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당연히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체중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유지를 할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팁 분기별로 목표 체중 설정하기 이건 첫 번째 내용의 연장선인데요 이 목표라는 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아! 의미가 없습니다 내년에 나는 75kg를 넘기지 않겠어 한 해가 얼마나 긴데요 한달만에 5kg 빼고 연말까지 75kg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마구잡이로 먹다가 한 12월쯤 돼서 급진급바로 75 만들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뭐 물론 안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이 다이어트라는 것도 시기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나 1년동안 75kg 유지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1월에서 3월까지는 한7 8 정도로 유지를 하고 4월에서 6월까지는 조금 따뜻해지니까 한 75kg 유지하고 7월에서 9월까지는 뭐 휴가도 가야되고 바다도 가야되니까 한 72kg까지 내려서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해보자 이러면 어때요 3개월 단위로 2-3kg씩 감량을 하니까 크게 부담도 없고 언제 집중적으로 운동을 해야 될지 큰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무작정 80에서 72로 뺀다 이것보다는 훨씬 부담이 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분기별로 구분 짓지 않더라도 본인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나 큰 이벤트들을 기준으로 해서 기간을 설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연말의 목표는 조금 높게 잡는 겁니다 그 체중을 높게 잡으라는 게 아니라 목표치를 높게 잡는 거예요 연말에 어떤 목표를 잡아서 그걸 잘 성취하잖아요 한 해를 잘 보낸 듯한 느낌이 듭니다 보통 12월이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자라는 마음가짐 때문에 뭔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는 참 힘들거든요 분위기가 근데 제가 지금 12월 23일을 바디 프로필 촬영일로 예약을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연말까지 꽉꽉 채워서 한 해를 열심히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어때요? 연말까지 가만히 있다가 새해부터 여의땅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탄력받아서 쭉쭉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아 이미 저는 이 바디 프로필 찍고 난 이후에 저의 운동 여정이 벌써 막 드릉드릉합니다 진짜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팁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거뭐 다이어트 꿀팁 알려준다길래 뭐 식단 운동법 이런 거 알려줄 줄 알았더니 뭐, 뭐 내일 당장 시작해라 뭐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근데 그런 뭐 식단이나 운동법은 저 말고도 알려줄 사람이 정말 많구요 무엇보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방법적인 부분보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2023년에 다이어트를 하실 계획이라면 그 목표에 가장 빨리 도달하는 방법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Right now! 남들 연말 그냥 흘려보낼 때 우리 그냥 지금 시작하면 돼요 물론 남들이랑 굳이 비과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가만히 있다가 새해 돼서 시동 걸지 말고 지금 슬슬 시동 걸어놓고 해바퀴만탁튀어나가지 이거예요 저도 합니다 연말에 약속도 많고 모임도 많고 또 지금 뭐 월드컵 시즌이고 운동 건강 다이어트 이런 거 신경 쓰기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내뭐 네, 월드컵 뭐 매일 합니까 연말이라고 약속이 매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사예요 그렇다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예 인사라면 부럽 부럽 부럽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어롭무어의 레버리지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일이라는 말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과 같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운동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새해 뭔가 변화를 다짐하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다이어트 할 생각, 건강 챙길 생각, 운동할 생각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... 뭐가 더 필요합니까? 뭐가 더 고민이에요?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합시다. 우리 할수 있습니다. 우리 변화할 수 있어요. 네?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을 보면요. 아빠 호머 심슨이 그 마요네즈 병에다가 보드카 부어, 부어 마시면서 막 이런 말을 합니다. Best problem for future Homer. Man, I don't envy that guy. 어, 미래의 우리를 불쌍한 존재로 만들지 맙시다, 여러분.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Don't think just to 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. Bye bye. 자, 운동 갑시다. Let's go.